ISTJ가 사랑하는 마법의 단어가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ISTJ는 미쳐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그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요 그 단어는 바로 인사이트입니다 인사이트의 명확한 뜻이 뭔가요 포괄적으로 보면 정보를 얻다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통찰력을 얻다입니다 그만큼 istj에게 유용하거나 참신한 고급 정보라는 뜻입니다 특히 istj의 관심 분야 앞에서 istj는 인사이트를 찾아 헤냅니다 만약 istj가 고연봉을 추구한다면 고연봉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을 탐색하고 고연봉자의 외부 당연히 있다면 전국 어디라도 가서 듣고 옵니다 만약 ISTJ가 아이를 가졌다면 출산 전 필요한 모든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미처 신청 못한 혜택들을 찾아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탐색합니다 그만큼 ISTJ를 쟁취하려면 ISTJ가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분석해서 그 필요한 것을 선점한 후 어필한다면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오 n u u Doshi c h u n h a j u i y a s a g n s e h e n a d d u a t h Je y o Ang s e n y ISTJ i n i n g o h i s t j World Membership h g a s n c e s u Vlog a s m d u n Total n e g i Benefit y o n o s i